그러면은 오늘 한번 불서 신캐 라우라 를슈가 멈췄는데 게임이 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채찍 쓰는 언니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 이 친구 컨셉 아트를 봤을 때 굉장히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일반 대전으로 한번 바로 팀 생성해서 해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돼 일로개잘 뽑혔어 근데 모델링이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서 그... 불서 모델링의 특징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웃음> 불서 모델링 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나 라우라 픽하고 제가 딱히 루트를 챙겨 오진 않았거든요? 예 네. 루트를 딱히 챙겨 온건 아니어서 그냥 어... 이거? 뭐하지? 하고 룬은 그냥 레녹스 드는 레녹스 룬으로 선택을 해 줄게요 이거 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3루트에 다 나와? 그래도 궁금한데? <웃음> 이게 텀루트에다 나와? 이템이? 진짜? 오오오 안 나오면 좀 화낼 것 같은데? <웃음> 에이, 몰라, 나오겠지. <웃음> 에이, 몰라. 몰라, 올라, 올라, 올라. 가봅시다. 아, 근데 이번에 이거 시즌 바뀌어, 바껴, 시즌 바뀌면서 시즌 패스가 바뀌었거든요? 이번 시즌 패스 진짜 이쁜데 제가 MP가 없어요, 하필이면. 하! <웃음> 하필이면은 MP가 MP가 없어가지고 이번 시즌은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시즌 패스 <웃음> 처음에 고민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롤토체스 패스도 고민을 해가지고 근데 제그 뭐야 제 철학? 저제사전에는 <웃음> 게임에 돈을 지르지 않기 때문에 제 게임에 진짜 돈을 안 지르거든요 하이요. 소고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봅시다. 이게 라우라가 되게 좋은게 기동성이 일단 좋긴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할 거를 생각해 가지고 살짝 그래도 좀 손에 익을 정도로 게임을 조금 하긴 했는데 얘가 이동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글쎄 일단! 졸라 쎄! <웃음> <웃음> 졸라세. 바로 이 루트 가봅시다. 가보자고. 아이스 커피 일단 만들어 줄게요. 아, 그러니까 목화분 만든 게 날렸었나?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거 만들지 마. 수아 <웃음> 이상한 거 만들지 마. 버리고.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줍시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한게 W 스킬이 살짝 이해가 안가거든요 살짝 이해가 안가지고 아, 괜히 쳐 때렸네 <웃음> 미안 놀랐지 실수했어 나도 놀랐단다 이야 <웃음> 아, 사실 제가 치고도 제가 놀라서. 아, 나 얼음이 필요하구나. 아, 이건 몰랐네. 이게 W가 뭔 스킨인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W가 확실한 건 동물한테는 안 맞아요. 준비 되셨냐고요? 오늘 후원 꺼놨습니다. 네. 오늘 후원 룰렛 꺼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웃음> 방송 서론에서 또 풀었지만 예그 네, 지금 제 방송에 혹시 모를 저희 학교 후, 후배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꺼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요즘에 방송 키면은 후원 때문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꺼놨어요 네 <웃음> 그래서 특히 오늘 유난히 방송을 제가 늦게 키기도 했고 해서 야, 여기서 템다안 뜨는데? 나, 나 템창 부족한데? 아 템창 부족한데? 버려 잘가 행복했다 야 <웃음> <웃음> 행복했다, 야. 나 언젠가 데리러 올게. 탱나 나왔고요. 이게 궁이 카밀이거든요? 이것도 어? 이것도 님블유련이 벽을 엄청 좋아해요. 이게 또 벽에 맞으면은 벽궁이 돼가지고 기먹천이잖아? 어, 이상한 거 만들지마. 하고 이거 만들어주고 템창이 살짝 모자라는데? 어 살짝 모자라요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나도 초반에 킬좀 먹어야 되는데 저기 양궁장에 있는 사람 잡아봐? <웃음> 잡아봐? 어? 아니 다 뭐든 잡아봐야 좀 저게 늘지 실력이 일단 대충 만들어주고 아다 킬하는데 나만 나만 평화롭네 오히려 좋은 건가? 잠깐만 오케이 아니네? 냉각수로 만드네 냉각수? 아 정화수 정화수 정화수 정화수 냉각수를 <웃음> <웃음> 아예 냉각, 냉각, 냉각수로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닌데 W선만 가보네? W가 좋은가 보다 나 아직 제가 W 이해를 못했어요 붕대가 안 나오는데? 붕대가 안 나와, 나왔다 그러면 옷 만들고? 아, 이게 제사장 만들 때 필요한 거구나 어허 그러면은 저기 핑 찍어놓은 가시발판 다시 먹어서 스카디를 볼 생각을 좀해 볼게요 아 사람들 길 오지게 큰일 났어 나도 집착 해야 되는데 시시키고 올라가 봅시다 누가 이랬는데 먹구간거 아니야? 저기 항구가서 싸웁시다 사람 죽이자 가자 있는 데 가서 비비면 하나 정도 죽이지 않을까? 내가? <웃음>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바 있는 거 같은데? 이바 죽여? 아쉣 어, 어우, 아프라 어우, 아프라어어안 죽었지롱! 피쳐요, 피쳐요, 피쳐요, 피쳐요, 피쳐요, 피쳐요. 피쳐! 아, 너무 막 싸웠다. 이거 방금 전에 잘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저 밖에 있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어어 어, 어. 꺼져라 <웃음> 어디갔어? 어? 잘 맞췄어 어?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렇게 잡네? 미친나 개못했는데? 어머 어머 개못했는데 이걸 잡네? 미안하다 이, 캐릭터가 센거다 이거는 <웃음> <웃음> 캐릭터가, 캐릭터가 너무 인정사정 없이 세다. 미안하다. 아 너무 센데? 쓸데없이 센데? 내가 못해도 세서 이기는데? 어, 이런 캐릭터 처음이야. <웃음> 이, 이런 캐릭터 처음이야. 아니, 궁을, 어렵다궁 맞추기가. 근데 궁 쿨이 빨라서 금방 도는데? 생각보다? 사람, 사람, 사람 찾아야 돼, 사람. 생나 먹을 준비 없시다 생나가 다음 생나가 병원 생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생나 먹으러 가 보도록 할게요. 뭐지? 나 생각보다 이 캐릭터 할줄아는 할 그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웃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이러면 스카디 바로 만들 수 있겠는데? 스카디네거글래셜이랑 스카디랑 닫기는 양심 없는 뭐야? 양심 없는 인간이 있다 그게 나야 숲 갑시다 숲에 팔찌 나오거든요 아닌가? 팔찌 어어! 이걸 이겼어! 어머! 아니, 개쎄, 이거, 캐릭터. 슈바, 너는 팔, 다리 잘리는 거 확정이다. 너무 쎄다. <웃음> 너는 팔, 다리 잘리는 거 확정이다, 야. 어떡하냐, 야. 아니, 너무, 너무 센데? 이거는, 쎄. <웃음> 쎄. 어! 고주 가야 된다. 아! 고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시식 켜놓고 고주로 뜁시다 그냥 다 만들어 없고 없고 갑시다 갑시다 혹시 팔찌 있으세요? 선생님? 아! 없으시네 <웃음> 아! 없으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다 버리고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죄송합니다 졸라 양심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미안하다 내가 저, 더럽게 못했는데 이겨서 <웃음> 상대가 얼마나 당했을까 수바 상대가 졸라 못하는데 어? 아니 피흡이 있어서 그런가? 왜지? 아니 쿨감때문에 그런건가? 확실히 ㅍ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먹을게요 아 여기 다있어 미친 미친 이거 제안만나고이거까지 먹읍시다 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 먹을 수 있나? 제 레녹스로는 못먹어요 잘 뭐든 간에 <웃음> 저런 오메가나 어? 저런 거잘잘못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먹어보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습작이 제가 아닌데 상대보다 높네? 하고 아 근데 이게 살짝 템트리가 쿨감 저거라 어 쿨감에 약간 공속으로 후치치하는 저거라 미스릴 투구? 보고 싶다. 이거 얘를 만들 수 있을려나? 어어이갑자 있나?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먹을 거 먹으면서 싸우제발 제발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녀가 오고 있어 그녀가 오고 있어 <웃음> 그냥 오고 있어 그녀 나보다 습작 낮아 아니가더못 뭐 만들지? 난 미스린 나올 줄 알았는데 미스린 이한테서안 나오나 원래? 이것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끼던 템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었나? 홍수. 얘로 만드는 게? 어, 셀레네의 눈물 셀레네의 눈물 만들고 싶은데? 잠깐만 제가 어디서 나오지? 어디로 나오지? 위클라인 먹고 싶다 먹을 수 있나? <웃음> 다 먹어 그냥 <웃음> 어? 졸라 다 먹어 다 어? 이렇게 된거다 먹어 물.. 물 가져와야 되는데? 저쪽에 물 있거든요? 나나제 만날 것 같은데? 쟤 밑으로 나오겠지? 개소리 들리는 거 보면 여기 어디가 있는데? 셀레네 눈물 궁구에서 죽었다고? 랄? 왜? 이거 그냥 싸우고 적어야될것 같은데 어. 아하! 아깝다! 너무 못 싸웠다! 어 근데 눈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웃음> 눈물도 있고 다 있었는데. 너무 못한다. 아, 근데 왜 이기는 거지? 왜, 왜, 왜, 왜, 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죽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와, 딜 졸라 잘 들어갔는데? <웃음> 뭐지? 이 루트가 좋은 건가? 잠깐만. 아니, 거, 겁나 세요. <웃음> 아니 너 너무 센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센건 처음이다. 조이치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어... 어... 어... 어, 어, 게임 시작. 센데? 아 W 스킬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w 가 예고 짤만 던지면, 어. 방어력이 감소한다. 음. 아, 이게 쿨감으로 얘가 확실히 가는 게 좋긴 좋, 좋겠다. 되게 초기화되고 한번은 빠르게 빠르게 때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룬을 한번 맞춰볼게요. <웃음> 룬. 룬, 지금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걸로다가, 어, 여있다 이거를 수정해서, 라우라. 이 언니는 룬을 몰드니, 언니, 룬뭐 들어요? 어딨지? 캐릭터 분석이? 다 라우라. 됐어 저장했어 <웃음> 저장했어 어 근데 루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나 먹을 거 많은데 이건 젠장 <웃음> 이런 젠장 이게 좋나? 음... 얘가 이동불가로 만들 수 있는 게 벽궁이긴 한데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음. <웃음> 갑시다. 먹고 먹고. 라스 좋았어 어? 여기서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인벤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 그렇네 여기서 가져오면 인벤이 많이 모자라네 갑시다 때리지 마라 거 <웃음> 아, 이러면 여기 털렸다는 건데? 딴데 털어야 되는데? 이쪽에 다 털었겠지? 안 털었네? 이런. 인벤이 모자라잖아? 너무 많이 모자라는데? 항상 이상으로 지금 모자는 저건데? 나핑 찍어놓고. 아니야. 인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자리가. 난 믿어. 됐어 이거 하고 어? 이래도 모자라네? 아 그냥 루트 <웃음> 주는 대로 먹을걸 그냥 바로 양구공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러면은 아냐아냐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양구공장 양우정에서 근데 먹을 거 많은데 사람 너무 많이 때렸는데 여기 있을까 태미? 제발 있다 있고 누가 있다 있고 있다 있고 있다 어어어 어...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템부해와아 뭐가 확실하게 템이 애매하게 안 나오네 좋았어요 먹어요 궁이 벽궁 벽궁을 해야 되는데 벽궁을 못하네 아이고 저 안에 템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을까요? 나 금구가 금구? 나는 아 모르겠어 <웃음> 이번 파밍 뭔가 망한 것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묘하게 망한 것 같아, 이 느낌. 어어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러면은, 여기 워프 타서, 저기 오디요 자, 뮤지 생너를 어, 잘못했어요. 아하하, 잘못했어요? 아, 어렵다. 아, 뭔가 있기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궁을 존나 못 맞춘다는 걸 깨달았어요. <웃음> 내가 궁을 존나 못 맞춘다는 걸 깨달았어. 아, 궁만 맞춰도 어, 뭔가를 할 텐데. 궁을 못 쓰네, 궁을 못 써. 인간의 삼세판이라고 한 판만 더 해봅시다. 아, 뭔가, 얘에 대해서, 알듯말듯 해. <웃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언니에 대해서, 뭔가, 알듯말듯 해. 모르겠다. 해봐. 마지막으로 해보고. 교훈? 중간에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된다. <웃음> 탐창이 없다. 어, 그냥. 주는 대로 필요한 것만 먹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버렸어요. 해보자. 가봅시다. 아 근데 양궁장이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느끼는 거지만 <웃음> 양궁장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적당이 많아야지 너무 많아 너무 어? 근데 저저 라우라 전판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 라우라 전판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웃음> 아님 아닌 말고 익숙한데? 왜지? 왜익하지 왜? 어디서 본것 같지? 기분 탓인가 진짜? 아, 코건지로 아 요즘에 콩이가 원숭이 시기가 와가지고 털이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마이크랑 마우스 그 장판이랑 다 콩이 털이어서 제가 코가 엄청 간지러워요 어우 너무 간지러워 오! 간지러워도 너무 간지러워 됐다, 가자.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꽃안났어 앞으로 가는 루트에 꽃이 나오는 데가 없는데? 절로 가, 어어병맞았어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다 있나 아 이런 꽃 꽃만 아니었어도 일찍 갔는데 이런 어 누가 피선 떨고 갔잖아 고마워요 누군지 몰라도 아 이게 피선이랑 망치랑 같이 쓰는구나 아난또 망치를 샹 뭐지? 저거 철판 같은 거 만드는 줄 아는데 아니었네 보니까 왜 10이지? 왜 10이지? 아니 파밍 얌전히 하고 갈렸는데 왜 쉽이 세요? 선생님 어? 아, 마음에 안 드네 어? <웃음> 아, 마음에 안 들어 걸어가기 싫으니까 아이스커피 만들고 다져보고 아! 이상한데 받고 다니지 마 <웃음> <웃음> 이상한데 자꾸 부딪히고 다녀 이상하게 내려가서 저거 저거 저거 코딱 먹고서 저거 다 챙겨서 가야돼 해보자 해보자 어 아니네 지금 못 만드네 없어 필요한템 필요한거 만들어 만들고 부시고 와 여기 싹 털렸어 잠깐만요 선생님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신발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어디서 문제인거죠? 아 이상한 거면 안 되지 마아 신발 아 붕대 누가 군 오고 있는 거 같은데? 내 쪽으로?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빵이 하나 정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보는데 아 빵은 있는데 붕대가 없네. 그래,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지 템이. 그렇지 빨리 나왔지. 붕대가 여기 있을까? 요? 과연 있다. 신발 이름 나오고 묘지 생활을 아무도 안 먹었거든요, 이거? 왜? <웃음> 왜? 이거 나 이렇게 안 먹어주면 설레는데? 먹을지 <웃음> 누가 먹지 않겠다면 내가 먹겠어 아, 이것도 나, 나를 나 위해서 이렇게 남겨놔주면 정말 쉬바언년이야야 <웃음> 잠깐만, 우리 얼굴 보고 대화할까? 어떤 친구죠? 나 설레다 말았는데, 방금. 진짜 미안한데, 나 설레다가, <웃음> 설레다 말았거든? 누군진 몰라도 내 설렘을 가져가 버렸어. <웃음> 아이, 내, 내 설렘. 얘가 후반템으로. 얼구야, 어 가야돼. 가고 후반템으로 가면 좋은 게 이거랑 또뭐 있더라. 와 여기 사람 졸라 많은데. 나 저기 싸울래. 야나 꼽길래 거기 저기 꼽기만 하나 정도 주기 쓰지 않을까? 안 돼, 가지 마. 이쁘나, 가지 마. 오, 야, 거 내가 잡던 거야. 야. 그거를 니가 먹으면 어떡해 오잠깐만요 잠깐만요 쟤 잠깐만요. 하나로 만족해주시면 안될까요 선생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to... 쟤들이랑 싸워 쟤들이랑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이 진짜 정말? 아, 아, 어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하나로 만족하시지 거참 아니.. 아니.. 음. 나쁜 새끼 아.. 홀랭이나 돌려야겠다 <웃음> 아 홀랭 배치나 봐야겠다